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밤 9시 2분인데 말이죠. 오늘은 외국인 전략 중에서 에, 풀옵션을 매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계속해서 널뛰기 장이 계속되는데 이런 장이 에, 원래 이런 장입니다. 원래 에, 에, 돈을 못 벌게 하죠. 에, 추세로 어, 먹기 에, 먹는 날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식으로 가는게 정상 이에요 지금 네. 이게 이제 행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아침에 네.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죠 음. 금요일 저가를 저가가 이 선인데 초록색 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네. 중요한 선이 지금 362.25 이오란 말입니다. 362.50. 이 두꺼운 하늘 색깔인데, 이 선을 시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했죠. 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선 위에서는 상승 방향이고, 이선 밑에서는 하락 방향입니다. 그이 안에는 지금 뭐, 예,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 오늘도 거의 고가 저가 가 아, 8.2포인트 정도 엄청나게 변동폭이 컸습니다. 8.2포인트 자 이런 날짜 매매를 잘못하면 막 거들납니다. 그죠? 거들납니다. 진짜 자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의 선물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섬을 가지고 단타를 하는 거죠 단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0.76 플러스 0.76 이죠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차회거래가 이렇게 들어오죠 298억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은 648억을 팔아치웠죠. 648억. 자, 아침에 좀 팔다, 그죠? 예. 거의 뭐, 선물로는 올리면서 팔아치운 거죠, 현재. 그죠? 10시까지. 자, 이렇게, 이런 장에, 수용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거의 뭐, 원회의장 비수무리 하게 됐는데, 이 창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거 뭐, 다 손절합니다. 그죠? 큰 흐름은 하방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속임수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죠. 속임수 전략. 자, 그 올리면서 말이죠. 주가를 올리면서 풋을 대량 샀습니다. 이번에 101억. 음. 콜옵션 101억을 샀어요, 지금. 이큰 수치가 중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뭐 내일 당장 하락하지는 않은 아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2, 3일. 저번에도 이런 이큰 수치가 일어났을 때 예, 2, 3일 후에 예, 반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 목격하였습니다. 자. 뭐 올라가면서 코는뭐 6억정도 매수 했는데 금융투자는 뭐이 베이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 토탈로 하면은 매도 1205일 매도를 쳤습니다 주식 자 연기금도 초반에 매도 하다가 다시 또 매수 쪽으로 가담을 했는데 거의 뭐예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가지고, 외국인 선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8.2포인트나, 어. 진폭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뭐, 매매 자모나 막 거들라는 그런 판국이죠 지금 계속해서 아침에는 저가를 형성하고, 오후에는 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매매하고 있는 상태죠. 나스닥은 하락했는데도 이렇게 역이용 하는 거죠. 나스닥을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상승시켜버린단 말이죠. 음,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했을 때는 또 하락시키겠죠. 그죠? 쉽게 돈을 벌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을 벌게 하질 않아요. 계속 흔들어져 깁니다 틀릴 때까지, 예, 털릴 때까지 흔들어졌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 살아남는 사람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이게 예, 원래의 모습입니다. 추세장 쭉 상승하고 쭉 하락하는 장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죠? 음, 크게 드뭅니다. 크게 드뭅니다. 이게 올랐다가, 막뭐 박살 냈다가, 또 올렸다가, 또 박살 냈다가, 또 올렸다가, 또 박살 냈다가, 또올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음, 저 지금, 매매 스타일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음. 과대 막나폭에 따른, 예, 반발 매수, 예. 참고하시고, 자 오늘 중요한 지점은 이푸풋 101억을 매수했다는 거 외국인이 자 내일 폭락을 시킬 수도 있고 모레 폭락을 시킬 수도 있고 안거라면 예, 목요일날 폭락 시킬 수도 있고 위클리 날 위클리 옵션 만기날 폭락 시키는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죠 요즘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대변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럴 때, 매수 쪽으로 왔을 때, 상승했을 때, 푸스에서 한번, 한번 큰 대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뭐, 오늘, 위클리 옵션 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죠? 저가가 0.19인데, 지금 0.75 마감했기 때문에 거의 3배 터졌어요, 3배. 자, 위클리 옵션이 굉장히 이게, 예, 수익률이 높죠. 시가에 잡았어도, 예, 200%, 예, 2배가 터졌죠.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예, 3000만원이 됐다는 결과이죠 수익이 2000만원이고, 총, <웃음> 금액은, 네, 삼천만 원이 됩니다. 천만 원이 삼천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가에서 어, 매수했을 때. 자, 그 위에 거. 위클리, 375보다 높은 가격은 372가 되겠죠. 위클리니까 위클리 그릭하고372 콜. 1.52. 시가에는 0.53이었는데 예, 거의 2 배가 되었죠. 음. 음. 자 과연 그러면 이제 푸세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지는데 자 위클리 355짜리는 0 5 1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은 이런 걸 싸게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가지고, 대폭락장일 때 이런 게, 뭐, 10배가 터지고, 그렇죠. 음. 음. 자, 355보다 어, 가격이 높은 게 397이 되겠죠? 357 위클리 옵션 푸드옵션 357 음. 0.66 으로 마감이 되었죠 저가가 0.66 이었는데 그죠 음. 자 이런 종목이 대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한번 쭉 한번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중심을. 자, 이 속임수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털리면 안 됩니다. 털리면 안 돼요. 그죠? 털리면 안 됩니다. 자, 사물물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푸드 옵션이 17% 하락했는데, 2.14. 금요일이 2.5고 있는데, 2.14가 되었고 지금 조금 가격이 비싼 상황인데, 요즘에는 단타로 하시는게 몸에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이 에서 이렇게 9시 13분 4시 5시 6시 7 4시 5시 6시 7 8 9 14분 아 한번 뭐 투자도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음 자,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장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면서 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로 어, 장난을 친다는 거, 이 베이스 0.75 이 말이 0.76이지. 엄청나게 올려서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선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속임수를 하는 거죠, 지금. 돈 많은 외국인들은 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계좌비밀번호를 설정하시고, 검정 누르고, 저장 누르시고, 그러면 예탁총에 1억 나오죠? 추정자상 1억. 주문가는 금액 1억 나옵니다. 자, 효과 잘 나간 4,800개, 4,900개 되죠, 그죠? 굉장히 상태가 그죠? 엄청나게 매수 세력이 세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9시 15분인데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틴 매매를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 몰빵 매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물 옵션 해가지고, 몰빵 해가지고, 그냥 다 아웃당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본의한 10%만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뭐, 한꺼번에 뭐다돈 벌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음, 자, 2.10 우리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평균 단가가 2.10이죠, 그죠? 그러면 0.2.20에 한번 매도 쳐볼까요? 2.20. 자, 여기다가, 어, 청산문을 넣어 놨습니다. 자, 금액은 520만원에 네, 투자가 되었죠. 여기 520만원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개야 곱하기 2.10 평균가격 곱하기 거래승수 25만원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거래승수 25만원 곱해야 이 금액이 나와요. 520만원. 거래승수는 어, 선물도 거래승수가 25만원입니다. 옵션도 어, 거래승수가 25만원이에요. 자, 네, 15분 경과 됐는데요. 요거는 1분 봉이고, 요거는 5분 봉으로 한번 해보죠. 해보도록 하죠. 5분 봉. 자, 지금 4,800개고, 4,900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시 18분 이고요 음. 4900개에서 매수 호가가 이런 상태고 이게 이제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이를에 따라서 이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차트 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이 호가 잔량이 차트 안 보고 이것만 보고 매매 하셔도 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차트 이거는 뭐 올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때의 강도를 보여주죠. 매수가 지금 세다는 거죠. 5,000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이 이 수치를 보고 아 강력하더구나 매수세가 지금 강력하구나 그럼 바로 따라 붙으면 됩니다, 여러분. 특히 돌파 되었을 때이 수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돌파가 실패되었을 때는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고요. 예, 이 지표가, 제가 본 지표 중에서는 이 지표가 제일 신뢰성이 높아요. 예, 바로 이 시점에서의 매수가 세느냐, 매도가 세느냐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표만큼 더 정확한 지표는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표를 계속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보다는 이 호카 잔량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모의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 수치가 과연 정확할 때도 있고 안정확할 때도 있는데,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게. 음. 아까 4,900개였지 않습니까? 5,200개로 늘어났죠. 음. 자, 이렇게 이런 것만 잘 활용해서 단타만 계속 누적을 5%나 뭐, 뭐 1%로 계속 이을 예, 어, 시행을 하게 되면, 예, 그냥 큰 대박을 예, 원하는 것보다 이런 수익을 계속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한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중이면 좀 장을 계속 볼수 있는 분에는 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서 정말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5,400개 늘어났죠? 음. 이게 이제 돈 버는 기술을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어, 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발견했던 겁니다. 이거,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이게 이 매매가 전부 다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컴퓨터로 다 한단 말이죠.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가 잘 속일 수가 없어요. 예. 바로바로 반응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수가 막돌른다던가 이러면 이게 자자자자자자 그래가 되죠. 그 초단 편타 매매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시 22분이 되겠습니다. 5,100개죠. 5,200개, 그죠? 음. 1,000개 단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5,000개, 5,200개, 음. 4,900개, 5,000개 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면 이 흐름을 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 매매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지표가 없어요 여러분. MACD, 뭐 RSI, 그건 뭐잘 안맞아요. 그죠 특히 이제 돌파 되었을 때이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파가 되느냐, 돌파 실패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포인트가. 그것만 맞출 수만 있다면 말이죠. 돈 벌기 수월합니다. 그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게 돌파 될것 같기도 한데, 돌파 실패란다 말이죠. 대부분 돌파 실패가 돼요 돌파 되는 경우는 뭐 열에 한번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돌파 실패가 되면서 변곡점 매매가 되는거죠. 지금은 뭐 변곡점 매매가 지금 음, 행보장에서는 뭐 변곡점 매매가 훨씬 수익률이 높으니까 뭐 작은 수익을 쭉 꾸준히 모아가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음, 올라치지를 못하고 있죠. 음, 이게 10분 동안 안 하면 또 클릭이 꺼져버리니까 밑에다 하나씩 주문을 넣어놓죠. 10분 만에 뭐 클릭 안 하면 또 꺼져버립니다. 이게. 자, 오늘 이제 외, 어,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 101억을 매수했다는 거. 자, 언젠가 폭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 요번 주 안에 폭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염두에 두고, 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뭐 폭락시키도 외국인들이 폭락시키는 거니까, 예. 속임수를 해야지, 예. 개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예. 계속 장이 흔들어 짓기고 있습니다. 쉽게 돈 벌게 하지를 않아요. 그죠? 매도로, 달라붙다 싶으니까, 막, 매수 쪽으로 그냥 막 끌어올려버리죠. 대부분 손절해버립니다. 예. 늘 같은 날, 뭐, 매도 친 사람들 다 손절, 됐을걸요 아마 아, 막판까지 뭐 9, 거의 뭐 9포인트가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몰빵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죠 자 5,800개로 늘어났죠 그죠 아까 4,900개 였는데 우리가 진입할 당시에 4,900개 인데 5,8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367.6,000개, 6,100개 그렇죠? 늘어나고 있죠. 6,300개, 6,400개 체결됐습니다. 6,400개까지 올라가면서 체결됐습니다. 25만원씩 났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투자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 호가 전략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전략은 지금 오늘 푸드옵션 101억을 매수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